자연려준다1 0 0로 초반대. 요거는 이제 좀 제일 좋은거. 4만원. <목소리> 아, 맛있게. <맛있겠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7월 21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점포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넣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 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7월 30일 토요일은 경매장을 휴무합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 11번 킹고수산으로 왔고요 까치보기 에요 이거는 이거는 네, 손질을 할줄 아셔야 겠죠 대구는 이제 박스에 35,000원 인데 요거는 뭐 3마리 짜리 4마리 짜리 상관없어요 네, 흑골뱅이는 23,000원 병어 가격이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금태 요거 가격 괜찮죠 네, 여름에 먹는 도루묵도 괜찮아요. 꼭 알이 있어야지 맛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오징어가 좀잘 자라죠. 이거는 이제 새끼다랑어, 이제 12,000원. 네, 전성어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네요. 26, 네. 그다음에 아마 광어는 경매장에서 가장 20, 저렴하게 20, 판매하는 20, 것 같아요 3 k g 대를 26,500원에 판매하니까요 네, 오늘 좀 제빵어가 좀 비싼 편이었어요 자 C7번 대원수산으로 왔고요 뭐 물건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옥돔 오랜만에 보였고요 요거 구이용 4,000원짜리인데 요거 그냥 구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금테가 이제 부산 거예요. 이제 부산 거하고 삼천포 거하고 이제 여러 개가 이제 경매장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부산 게 네, 이렇게 좋았습니다. 네, B6 C6 돼지 수산으로 왔고요. 여기는 이제 덕자가 10kg 2만 원짜 덕자가 좀 심심치 않게 보여요. 이제 붕장어도 오늘 꽤 많이 보였었고요. 삼치인데 가끔 이제 삼치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데 삼치가 맛있는 철은 이제 겨울에 네, 맛이 좋습니다. 또 엄청 큰 솜뱅이에요. 어, 정말 대물이에요. 네, 흑골뱅이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성대 가격은 살짝 올랐고요 여기 좀 사이즈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군평선이 오늘 많이 보였어요 군평선이 오고 이제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는 생선이죠 정갱이는 작은게 있고 큰게 있어요 큰거는 마리에 5천원이고 작은거는 이제 다섯 마리에 만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대구는 큰거는 좀 비싼 편이고요뭐 잘잘한 것들은 좀 가격이 예, 저렴한 편입니다 청어가 엄청 비싸요 점줄전기행이 어, 가격 항상 비슷비슷합니다. 아, 32,000원 3만 선. 그러니까 3만원 초반대 대부분 다 어, 점포들이 다 그래요. 여기 능성어가 있죠. 어, 키로 28,000원 짜리였고요. 이건 일본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산도 들어오고 국산도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두 개,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상인분들에게 말씀하시면은 산지 알려주십니다. 이건 자연산 돌돔이에요. 11만원이었고 민어는 가격이 지난주보다 지난주에 초복 이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졌고 전갱이 양식인데 키로 28,000원 사이즈는 조금 아쉬워요 작아요 요건 찌거바리 전갱이에요 키로 23,000원 이렇게 됐고요 돌문어 어, 키로 25,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흑점주 전갱이가 죽어서 온거 엄청 많아요 이게 통영에서 이 배에서 많이 좀 죽었다고 하네요. 한 1.5톤 정도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 들어왔습니다. 자, B5번 신의수산으로 왔고요. 어, 참돔은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어요. 자연산 돌돔인데 1kg 초반대 55,000원. 음, 자연산 치고는 가격 괜찮습니다. 네, 완도 가어는 거의 공산품 같이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어, 미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광어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네, 농어도 가격이 비싸 같고요. 이렇게 좀잘 자란 것들도 꽤 많이 보였어요. 자, 시사번 네, 환길통상으로 왔고요. 연어는 가격이 지난주보다는 1,000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에요. 능성어 일본산 이거는 키로에 36,000원짜리고요. 돌돔은 키로에 5만원입니다. 가격 괜찮죠? 그러니까 완전 a 급은 아니에요. 그리고 농어 가격이 25,000원이에요. 3kg짜리가 그러니까 엄청 비쌉니다. 그래 지난주하고 뭐 가격 변화는 없는데 올라간 이후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돔 같은 경우는 그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네, 제빵원대 32,000원. 여기가 가격이 괜찮았어요. k 로에 4kg짜리였고요. 제주상광어 2.5kg가 2만원. 네, 농어 가성비적으로다아 작은 것들 판매를 했고요. 네, 흑점주 전갱이. 한 1.8kg 정도 나가는 크기였더라고요. 네, 숭어는 여전히 비싸요 킬로에 1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산 농어인데 요거 가격 괜찮더라고요 오늘 자연산 농어가 또 양식 농어보다는 뭐 자연산 농어가 좋을 때니까 아, 자연산 농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C6번 오복상해로 왔습니다 돌돔이 있는데 이건 킬로 85,000원짜리 2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크죠 약점조 전갱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이 죽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흑점조정갱이도 작년에 한번 이렇게 엄청 많이 죽어서 나온 경우 있었거든요 그때 저렴하게 구입해서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구매를 했어요 지금 이제 농어 자연산이 25,000원 22,000원 2만원 이렇게 크기별로 있었는데, 뭐, 요새 자연산 농어 좋을 때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구요. 노란 가오리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보여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아요. 손질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작아서. 뭐 우럭, 양식 우럭도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민어는 가격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은 광어. 제주산이도완도산이다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 그거는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어는 25,000원 지난주부터 올라간 이후로 떨어지지 않고요 참돔은 계속 스테디하게 2만원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광유 경매장으로 왔어요 네 오늘 그 물량표를 보면은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뭐 200kg, 460kg 이 정도밖에 없었고요. 전체적 차트를 좀 보게 되면 킹크랩은 이제 한 7만 원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게는 조금 가격이 예전보다는 좀 올랐는데 어뭐 그래도 한 4만 원 선에서 어, 거래가 됩니다. 킹크랩 선원은 지금 키로 3만 원이 입자리가 있고. 대게 선어 같은 경우는 25,000원짜리가 있는데, 킹크랩 선어는 오늘 한 4만원짜리가 좀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3만원대에서 구매를 하시면 괜찮은 구매가 될것 같아요. 가장 비싼 선어 가격을 보시고 거기서 한 3, 40% 빼서 그 정도에서 좀 이렇게 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 한 요만 28,000원짜리. 그니까 러 22,000원짜리, 28,000원짜리, 6,000원 차이니까 좀 품질 차이가 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브라운 킹크랩 요거는 이제 9,000원이었어요. 네, 킹크랩 요것도 이제 22,000원짜리죠. 그리고 이제 킹크랩 화런데 요거는 키를에 35,000원에 팔렸다고 하네요. 자, 이거 엄청 큰 킹크랩 5 2 k g 나오는 킹크랩 이라고 합니다 근데 35,000원 그러니까 살을 조금 만져 보니까 제가 볼때는 한 70% 요정도 살이 있는 것 같아요 얘들아 약간 물른데저런거 살이 어, 오랜만에 엄청 큰 킹크랩을 봤네요. 요거는 또 반대로 엄청 작은 거예요. 한 1kg 정도 되는 거. 선원대. 요거 만 원짜리예요. 이거 만 원이요? 엄청 싸죠. <웃음> 근데 이제 작은 거는 조금 이제 맛이 품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믿음 수산으로 왔고요. 어대만가 많이 비싸다고 하네요 0로원1만원짜리만원 10만원. 1리만원1 킹크랩이 이만5천만원1리가원고0 4 0만5천원 짜리가 원었0고하네0 1 0원 10만원. 1 7만3천0원0만원1 0원 10만원. 1 0만원1 0 55,000원짜리 킹크랩 앱이고요. 이거 조금 잘잘한데, 이건 45,000원, 뭐, 5만원. 아, 이렇게 시세가 됐고. 이 킹크랩 선어인데, 이거 키로에 3 5 0 0 0원짜리고요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여기 4만원짜리요 그러니까는, 선어 중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선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재선어는 한 2만원 선부터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다 수족관에 이제 다리 떨어진 절지 바닥까지예요. 네 경매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2 7 0 0 0원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서 소비자가는 거기서 플러스 몇천 원이 좀 되겠죠. 네 믿음 수산 밴드에 매일 시세가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요거 시세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낮에 방문에서도 구입이 가능하세요 소매점 쪽이라서 이제 그럴 대신 미리 전화로 재고 여부 문의하고 가실 것 추천드리고요 찜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지방 모두 어,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전복 돈문점 동양물산으로 왔어요 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업시간에 경매장하고 동일해요 보통 9시 30분 오전에 문을 닫고요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사용 가능합니다 어, 오른쪽에 지금 제가 전체적인 가격 음, 올려놨는데 제가 오늘 전복죽 할 거를 이제 구매할 생각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여쭤보면 돼요나 전복죽 할건데 오늘 가격대가 좀 어떤게 가장 가성비적으로 좋은가요 라고 어, 물어보고요. 15마리. 15마리. 15마리. 네. 그러면 이제 추천을 해주세요. 한 14마리 짜리 나오는 거, 26,000원에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네,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폐류 쪽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가격 괜찮은 폐류는 이제 참소라가 엄청 가격이 좋습니다. 5kg 짜리 대짜가 4만원이었으니까요. 가격 정말 좋은 가격이에요. 이제 바지락 이제 오른쪽 거하고 왼쪽 거는 이제 두배 차이 나는 양으로 뭐 나눠 놓은 거라고. 노랑새조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원물도 들어오고 이렇게 노랑새조개 쌀 봉으로 해서 이제 저렴하게 편리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흰다리새우도 요새 계속 꾸준하게 아마 계속해서 한요 가격대는 유지하는 것 같아요. 멍게는 가격 좋고요. 낙지는 가격이 살짝 비싼 편이에요. 네, 이제, 초이스 수산으로 왔구요. 어, 여기 이제, 금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박스로 판매를 하세요. 그래서, 예 24마리짜리가 32만원. 금태 상태는 굉장히 좋았구요. 네, 문어는 이제, 마리. 한 마리에 3만원. 그래서, 여기 한 1kg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징어는 선도별로 조금 가격이 다르고요. 지금 제일 왼쪽 에 가장 좋습니다. 오, 징어는 연중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그래서 C13번 초원수산으로 왔습니다. 민어는 전체적으로 요거 이제 35,000원이구요. 이게 예, 저는 이제 선어 횟감보다는 화, 횟감으로 드실 거면 이제 활어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런 거 탕이나 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곰평선이 키로 7,000원. 가격 좋죠. 근데 아, 처음에 봤던 것보다는 이제 예, 좀잘 자래요. 덕자 엄청 크죠. 저기 여름에 저거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44번 영남악이고요. 지금 이게 해남이라고 부르는 해남이란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노랑볼락이라고 해서 굉장히 맛있는. 생선입니다. 저거 보이면은 꼭 한번 구입하셔갖고 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우이용생선으 아주 좋아요. 게장어는 이제, 이제 특장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그 박스에 써있거든요. 이제 저거로 사는 게 좋습니다. 병어 선도가 아주 좋아요. 25미터리 오징어 4만 원. 네, 오징어가 이거는 이렇게, 요거는 45,000원 짜리인데 요거, 이게 제일 음, 선도가 좋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경매장 전체적인 시세를 조금, 음, 알아봤고요 제가 구입한 거는, 아까 그 흑점줄 전갱이, 요거를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될지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명란젓도 네. 구매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